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서 모양이나 상태가나타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요,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그리고 물해확산 색감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모양 변화는 예를 들면, 어, 실핀을 구부린다든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분자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합 결합 종류가 변하지 않고요 네. 여기서 원자의 종류나 수는 안 변해요 네. 아, 화학 반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화합이 있거든요 화합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일단 한 종류의 새로운 물질 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만들었지요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요, 물회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전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그 다음에 철과 향이결합 해서 황화철이 향이 결합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하나 고리가 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거 말고도 분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해는 이번에는 화합의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 합쳐져 있는 원자를 네. 바꾸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어있는 원자를 A, B인 거를 A와 b 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 분해예요. 그거는 화합물을 어떤 구성하던 성분의 일부가 다른 거랑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여기 따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C 씨 얘를 여기 반응을 시켰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따어지고 얘가 여기 분해거하요 그래서 AC 플러스 B가 되는 경원인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앙금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가 질산은과 구리인거예요 그러면 은은 금속이고 구리는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산과 구리가 반응을 하면서 질산구리가 생기고 은은 석출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거예요 말고도 두 개씩 엮여 져 있는데 아예 줄이 중간에서 줄만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우를 붙는 <웃음> 거든요